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우리 7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55페이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밑이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루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설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샬롬 반갑습니다라고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샬롬 저 쪽에 있는 분들도 저 쪽에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하시고 샬롬이라고 또 인사하시고 우리 같이 풍성 인사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행하실 때 아주 중요한 무엇 하나를 체크할 때가 참 많아요. 그걸 뭘 체크하실까? 자, 오늘 이제 말씀이 많이 이렇게 띄어질 텐데 말씀을 오늘 꼭 주목해 주셔야 돼요. 어,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시 전에 무엇 하나를 체크하시는데 그게 뭘까? 자,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비시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다음 마태복음 8장 26절을 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하시고 그다음 하나 읽읍시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반복되는 구절, 눈치채셨어요?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이 왜 작느냐? 믿음이 작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책크하세요 근데 그 반대가 있어요. 그 반대가 뭘까? 또 마태복음 8장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다음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하나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7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물에겨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대비가 되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 야너 믿음이 정말 커다 너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드렸던 질문 주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모두 하나를 체크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하나를 체크하신다 그랬는데뭘 체크하셨습니까? 믿음을 체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직위, 직분, 연륜, 뭐 가진 것, 위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속 사람, 즉 믿음을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가진 믿음이 정말 큰지. 아니면 작은지 아까 그 믿음이 아주 작을 때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주님께서 책망도 하시지 않아요? 또 구원받을 믿음인지 아니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믿음인지 체크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아주 겨자씨 한알만한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산을 옮기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결국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 따라 합시다.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자,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어떤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말해서 내 속사람, 이 속사람이 믿음인데, 속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속에 있는 것, 왜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하냐면, 가령 여러분, 사람들은 새차 사는 걸 좋아하고, 그중에서도 아주 고급차, 좋은 차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좋은 새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승용차를 운전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운전하는 사람이 만약에 알코올 중독자이거나 정신 이상자이면 여러분 그 차가 무슨 차가 되겠어요? 폭탄차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달리는 폭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반면에 운전자가 정상이라면 다소 차가 낡고 볼품없는 차일지라도 그 차는 좋은 문명의 이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안에 누가 타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거죠. 또 여러분 그럴듯하게 보이는 컴퓨터지만 그 속에 소프트웨어가 시원치 않으면 오락기로도 쓸모가 잘 없어요.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그래서 각 나라마다 지금 소프트웨어 전쟁에 막, 어, 막 돌입을 하고 있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속에 있는 것이 밖의 것을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후의 진정한 성분은 밖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속의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속의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갈고 닦는 사람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크리스찬이 된다는 게 뭐냐? 나의 겉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 이게 믿음일 수 있죠 영적인 상태일 수가 있는 거죠 내 영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때 그때 우리는 바른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 나의 속사람,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는 것은 뭐냐 하니까 내 속사람, 내 믿음이 주님을 쫓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따르기를 갈망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따라 살려고 애쓰는가 만약에 그것이 이렇게 판가름 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참 믿음이 큰 자다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를 높여서 크게 찬송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쫓아사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드러난단 말은 내 속사람이 이 영적 존재가 되어서 믿음이 강해서 믿음이 커서 네, 그래서 주님을까지 쫓아가려고 그러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막 밤낮으로 기도하고 소녀배 찬송 부른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아직까지 바른 영적인 존재일 수가 없는 것이죠 비록 기도의 내용은 어슬프고 찬양이 서툴지언정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간다면 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영적인 존재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고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내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강해 있는가 이건데요 자, 여러분 목사라고 영적인 사람인가 물론 뭐 그럴 수 있겠죠. 목사니까 영적인 사람 맞겠죠. 하지만 목사라도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을 종종 테스트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런 테스트를 받을 때한 번씩 목사이지만 너무나 내 속사람이 부실하고 믿음이 너무 이렇게 쫄아 어, 들어있는 나의 상태를 발견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죠. 요즘에 제가 아침에 교회 출근하면 먼저 이제 컴퓨터를 열고 뭐부터 확인한가니까 코로나 확진자부터 확인합니다. 몇 명이 나왔나 특히 부산에 몇 명이 나왔나 그게 제일과의 시작입니다. 아좀 이제 코로나 좀 무시하려고도 하기도 하지만 아 이제 뭐 같이 가야지 뭐뭐 뭐 이렇게 가야지 라고 생각되지만 아, 오늘 몇명 나왔지? 아, 부산에 어 이렇게 많이 생겼나? 아 그리고 지난주 같은데는 김해 우리 교단에 아주 예, 중견 교회가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명절 때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한숨이 저절로 확 나옵니다. 근데 이설 전에 제가 성경을 이래저 이제 뒤적이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이 마치 화살처럼 내 눈에 꽂힌 적이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더라 이 말씀을 보는데 마치 주님이 저에게 우려와 같이 호통을 치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한 믿음이 작은 목사야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외면하시겠냐 너희들을 더 소중히 여기지 않겠냐? 아, 왜 그리 쫄고 있니? 왜 그리 계속 한숨 쉬고 있어? 그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제게 우려와 같은 호통치는 말씀으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야, 목사이면서 믿음이 참으로 작구나 그 마지막에 믿음이 작은 목사야 뭐 이렇게 들리는 것들 여러분 참 그때 그 말씀은 제게 있어서 레마였어요 여러분 아시죠? 말씀에도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다는 것이 로고스의 말씀은 말 그대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래서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다면 레마의 말씀은 그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이 나 개인에게 깊이 박히게 되는 그 능력의 말씀이 레마이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찔러 쪼개는 말씀이죠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인데 별감흥이 없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불화살처럼 내게 막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율이 일어나고, 아,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렘인데 그날 마태복음 6장 30절의 말씀이 그랬더랬습니다. 그래서 정신이 번쩍 들었고 또그 말씀으로 마음을 잡았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목사인 제 믿음도 다운데 있고 아주 작아져 있다는 것이 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난 거죠. 여러분 이 신약에서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제가 찾아봤더니 461번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복음서에 나오는 믿음, 서신서에 나오는 믿음이 이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처음에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 명사형의 믿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좀 읽다 보면 피스튜오그 믿음이 동사형으로 바뀌다가 바울서신에 가게 되면 피스토스 충성으로 그 믿음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네가 믿는 바를 행동하는 믿음. 더나가서그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겨서 충성스럽게 실천하는 믿음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거저 아는 믿음이 아닙니다 거저 바라만 보는 믿음이 아니고 이런 믿음의 이유에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피스투스에서 피스투오, 피스투에서 피스투스 그 다음에 더 충성스럽게 살면서 칠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데요 저는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뭘로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의 말씀, 그 말씀을 들으므로 그 말씀으로 산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 영생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말씀그 자체이시잖아요 능력의 말씀을 주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또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럽니다 이 말씀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어려웠을까?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자 산상순이 선포되는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을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 같이 아니함 일러라. 산상순의 현장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 놀랐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지? 도대체 저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지? 감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갈릴리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과 15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여러 해당해서 가르치시네 그 다음 에 읽어봅시다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자, 갈리 현장에서는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우리 말하면 박수로 막 환영도 하고 와, 맞다고, 환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과연 어려웠다면 이해가 안 됐다면 저는 반응이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고향 나사렛 현장으로 또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 마태복음 13장 54절 떼어주세요 없어요? 자, 봅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이르되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자 저들은 한결같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 누구보다 탁월한 교사였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무리들의 수준에 맞추어 말씀을 전하셨고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고 무엇보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 같은 이는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요큰 감동과 가마를 입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까 읽어봤죠? 냉랭했습니다. 콧방귀를 띵띵낍니다아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그말씀에 어렵도다 라고 이야기하고는 떠나가는 자들까지 일어났다 그랬어요. 냉랭하고 콧방귀를 끼고 심지어 떠나가는 자들까지 생겼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태도를 취할까그 이유가 뭘까? 궁금하기도 해요. 혹시 저들의 배가 불렀기 때문에 아닐까? 저들이 배가 고플 때는 어땠던가요? 요한복음 6장 1절과 2절에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눕포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막 우리가 주님을 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오병 이어의 기적이 역사가 끝나고 저들이 주님을 영생의 말씀,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풀어내시니까 떠나갔다 그래서 배가 풀렸죠. 육적인 배부름이 있으니 영적 갈팜이 사라진 건 아닐까?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르면 삶이 부유해지면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가 않아요 거드름도 피우기도 하고요 예수로부터 멀어지기까지 합니다 아 그렇구나 배의 부름이 세상적 성공과 부유함이 꼭 축복이 아니구나 영적 위기가 될 수가 있구나 내 육신의 편안함 때문에, 내 육신의 어떤 부유함 때문에, 배부름 때문에 주님이 가깝게 여겨지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이렇다면 그 영적 위기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지이 무리들이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게 충분히 합당한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나니까, 육신적 필요가 채워지고 나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렵도다 그러면서 막 어. 막이순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를 타면서 주님 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그 무리들만 말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특이한 단어 하나가 반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자그 특이한 단어 하나가 반복된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보았더니 수군거리다라는 단어인데요. 수군거리다, 수군거리다. 자 요한복음 6장 41절 한번 보세요.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그다음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이게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계속 반복돼요. 요한복음 6장 43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요한복음 6장 43절에 나와요 그리고는 또 요한복음 6장 6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러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이 수근거리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이게 헬라어로 공비조라는 단어입니다. 공비조이 말은 불평을 퍼돌이다 전염시키다, 나쁜 영향을 미치다.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뒷담화, 이런 말 있죠? 뒷담화하는 거.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들은 지금 수근거리고 있어요. 이렇쿵저렇쿵 뒷담화하고 있어요. 어떤 뒷담을 하고 있는가? 두 가지를 뒷담 하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를 놓고 뒷담을 하고 있어요 또 나와요 요한복음 6장 41절과 42절을 한번 다 같이 고봅시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러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뭐하다뒷담화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다. 내 아는 자다. 저 아버지 내가 잘 안다. 막 그러면서 수군수군수군 되고 있더라. 그또 하나는 예수에 대하여 뒷담화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놓고 뒷담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 61절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랬시되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누가 이런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아까 제자들이 나오죠. 저기게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때까지 열두 제자가 아니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제자 중 여럿이 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거라 뒷담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서 수군수군 저희 가서 불평하고. 저희 가서 아니다. 아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지 압니까? 하나님을 일찍부터 스스로 잘경외하고 경건하며 성경을 많이 안다고 으스대는 자들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들이 당연히 말씀 앞에 본을 보여야 할 자들인데 이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기는 커녕 이렇쿵저렇쿵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고 요즘 말로 뒷담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지칭하신가 하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아, 그럽니다. 따라, 믿지 아니하는, 믿지 아니하는 자.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예수에 대하여 담화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이런 자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또 아니었어요.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가론 유다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아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의도적으로 가론 유다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 가니까요한음 6장 6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으니 저기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죠? 아까 수군수군대는 공비죠 뒷담화하고 있는 자들 지칭해요 자들이 있는이라 하시니 이는 그 다음에 보세요 누구에게 딱 초점을 하는 거니까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 이러라 그리고는 7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은 가룻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와, 아니 왜 하필이면 바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가룻 유다를 등장시키는 것일까? 아 주님께서는 왜 하필 이분에 와서 가룻 유다를 응급하시는 걸까? 주님께서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주할 법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했잖아요 이 가른유다를 왜 여기서 등장시키는 것일까? 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사람, 그 사람을 왜이 부분에서 등장시키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른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 어,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가른유다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까? 나지 않아야 될 사람이었을까? 제가 레슬리 플린이 지은 열두 제자의 제조명이라는 책에서 가론 유다를 이렇게 레슬리 플린 신학자는 분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로서의 유다의 출발은 훌륭했다. 찬양받는다는 뜻을 지닌 그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면서도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신중하게 그를 택하셨을 때 유다는 잠재능력을 갖고 있었다. 유다는 높은 이상을 가졌으며 약속을 잘 지키는 자로서 그는 다른 사도들처럼 예수님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그가 세리 출신인 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맡았던 것은 전문 지식 또한 출중했기 때문이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신중하고 유능했으며 실질적인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론 유다가 어떻게 배신자가 되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런 가론 유다를 잉태했단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유대인들이 수근수근적 뒷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뒷담화 현장에 가론 유다가 등장하다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어떤 장치일까요? 지금 뒷담화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 틈새에 가론 유다가 끼어 있었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수군거리는 이들이 한통속이 되어서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가론 유다라는 자를 잉태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배신자 가론 유다 누가 잉태했는가? 이 뒷담화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론 유다를 인태시키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뭐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뭐 전혀 없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수근수근 대고 불평을 하고 뒷담을 하면 내 믿음이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을 제2의 가론 유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놓고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기 시작하면 먼저 내 믿음이 식어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뒷담화를 듣는 자들의 믿음에서 떠납니다 떠나는 것이죠 좀뭐 웃기는 얘기지만 뭐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아닌데요. 한 부부가 이제 교회를 떠났어요. 이제 다른 교회를 선택해야 되니까 막 쇼핑하듯이 막 교회를 이렇게 막 다니면서 이제 한 교회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 항상 이런 저런 불평들을 막수근수군 그린 것을 막 늘어놓았어요. 그날도 스물한 살 아들과 함께 한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대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흥금 그러니까 시간에. 천원짜리 하나 동량하듯이 황금 주문니에 넣고는 차 안에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비판을 늘어놓을 때그 뒷좌석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들 왈뭐 천원짜리 설교가 그렇지 뭐뭐 뭐 그렇게 반응을 하더래요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때이 뒷담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굴까? 첫째는 그 뒷담화를 하고 있는 당사자일 것이고 그리고 그 뒷담화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 책이 있어요. 이게 프란체스코 교황이 그 메시지를 담은 책인데 프란체스코 그 교황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을 뒷담화를 꼽았다는 것이 참 너무나 이례적이에요. 그만큼 이 뒷담화는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주님을 떠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신하게 하는 정도로 무서운 독소를 안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마리아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잉태하는 기적을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은 말씀 앞에서 계속 뒷담화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바로 이들이 가론 유다를 잉태하고 알았다 나는 지금 누구를 잉태하고 있는가?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준경사실 하자 준경사실. 어, 그게 한번 따라 합시다 준경사실 하자 준경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튤립의 그 설교처럼 준경사실이라는 것은 준,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첫째는 따라 합시다 준비된 자세로 들어야 한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작 준비된 자세로 들어야 한다. 사도행전 10장 33절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은 뭐냐? 하,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오늘도 교회 올때 말씀을 사모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제게 어떤 말씀을 주실는지 제가 아멘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준비하는 자세로 들을 때 예, 이때 믿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산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주는 준비된 자세로 듣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이죠. 따라합시다. 경청해야 한다. 경청해야 한다. 예. 이 로고스의 근거에 선포되는 말씀을, 레마의 말씀을, 예. 어떤 데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은혜가 될 때, 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주님께서 내게 책만 하는 말씀이야. 감사합니다. 나를 꾸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경청하는 거죠. 그냥 와서 아이고 설교시험 빨리 안 지나가라 이러고 있으면 이게 전혀 로고스가 선포되어도 레마는 내게 와닿지 않는 거죠. 준비되며 갈망하며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마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경사. 따라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첫째는 말씀을 무엇보다 여러분 사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 사랑해야 한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지만 말씀을 듣는 자와 뭐가 없어야 되느냐. 간격이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와 간격이 있게 되기 시작하면 비판하려는 자세, 에 꼬투리 잡으려는 자세를 일관하게 되면 여러분 그 뒤틀린 관계에서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뒤틀린 관계 속에서는 말씀 듣는 그 시간 자체가 곤욕, 곤욕스러운 시간이라 그래서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말씀을 전하는 자와 틈이 다 이렇게 더버어지지 않도록 간격이 예. 없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꼭 건면해 주세요 외지에 떠난 자녀들 다 교회 다닐 때 목사님하고 잘 지내라 또전도사님하고잘 지내라 어쨌든 순종하면 그렇게 나가기를 원해라 계속해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아멘? 예. 간격이 벌어지면 말씀이 절대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준경사 마지막으로 실 따라합시다 실천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이 아, 귀한 말씀 또 복된 말씀은 기도로 인용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목장 모임할 때 많이 나누시고 말씀을 전하기도 여러분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천이 말씀으로 될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애를 쓸때 반드시 믿음이 생기고 살아있는 믿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말씀 앞에서 공귀조, 유대인들처럼 수군수군대고 불평하고 이러면 절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서 공귀조는 떠나가고 할렐루야 준경사실하여서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아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실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시 한번 따라하자 준비된 자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그 다음에 경, 뭡니까? 경청하려고 하는 자세 그다음 세 번째는 사, 사랑하자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간격이 벌어지지 않도록 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시고 마지막으로 실 어떻게 할까요? 실천하자 말씀을 기도로 인정하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말씀 나누기를 기뻐하고 할렐루야 한 말씀이라도 내 삶에 적용해 봐야지 실천해 봐야지 이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책만 듣지 않는 믿음 할렐루야 그 믿음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자, 기도 제목은 나의 믿음을 착화하시는 주님 제가 살아있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준경 사실하여 주님을 쫓아가게 하소서라고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반응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들었습니다 공기저하며 수근수근거리며 불평하며 원망하며